안녕하세요. 임자화동행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곤 합니다. 최근에 저도 어떤 결정을 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제가 원하는 걸 묻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오래도록 진행되는 것이라서 커뮤니티에 이제 간증글로 올렸던 내용입니다. 주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 일로 제가 잠깐 삐졌어요. 주님께. 그렇지만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고 생각함으로써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요나 같은 못된 습성이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채널 하는 것도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여러분들도 불순종하고 싶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가고 싶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 것들을 상기시키고 고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선포합니다. 애굽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기적적으로 광야교회에 진입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후에 축복의 땅 가난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집중하시고 말씀 불멍시간, 성령님의 불멍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주께서 하셨던 거룩한 약속.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주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성전에서 가지고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의 제자들은 당신의 전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하고 기록된 말씀을 기억해냈다. 예수께서는 성전인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신 후에야 그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해내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풍성한 이늘을 따라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며 그들을 사로잡는 모든 자에게서 그들이 궁유를 얻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나라에서 모으소서. 우리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당신을 찬양하며 자랑하게 하소서.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들이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이러한 일을 행하리라. 그때가 올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로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새해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많은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한 것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되 이렇게 일함으로써 우리가 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이는 주 예수의 말씀 곧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악함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리라 하셨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네가 혹시 마음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더 수효가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바로와 온 애굽에게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 내가 눈으로 본 바와 같이 여호와 내 하나님이 그큰 시험과 징조와 기사와 권능의 손과 내 뻗은 팔로 너를 이끌어내셨으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같이 내가 두려워하는 저 모든 민족에게서도 이와 같이 행하시리라.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네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런 즉 너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해내어 회개하고 네가 처음에 행하였던 그 일을 행하라. 만일 내가 그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의 등받침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는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해내어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올 것이니 내가 어느 시각에 올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여와의 호 행적을 기리고 당신의 옛 기적들을 기억하며 당신의 모든 행적을 읊조리고 당신의 능하신 업적을 되뇌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계약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풍성한 인을 따라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그들이 긍휼을 얻게 하셨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아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가에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자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이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내 하나님이여 이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자기가 범하였던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나의 모든 법규를 지키고 법대로 옳은 일을 행하면 그들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오. 그들이 범한 허물 중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들이 행한 의로 인하여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으나 그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뒤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인용하신 성경 구절들을 깨달았으며 또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는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 너희가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허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항상 상기시켜주기를 원하니 지금 그 진리 안에 경고히 세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다. 나는 너희에게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너희의 진실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자 한다. 이는 너희로 거룩한 대언자들의 대언과 너희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여진 주대신 구주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자선을 기억하고 계시다.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도 이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내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기억하라. 너희 질문에 대한 이 대답은 내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하라. 나는 떠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나보다 더 위대하신 아버지께로 갈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와를 호 바라보고 그분의 힘을 바라보라. 그분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과 그분이 베푸신 기적과 그분이 하신 판단을 기억하라. 여와께 호 노래를 부르라. 날마다 그분의 구원을 널리 알리라. 여러 나라의 그분의 영광을 알리라. 땅의 모든 끝이 여와를 호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비로소 하나님이 저희의 바위이심을 기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건져내시는 분임을 깨달았다. 바르게 살려 몸부림치는 이들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드려라. 내가 비로 그들을 세계 만민들 속에 흩어놓았으나 그들은 항상 나를 기억하고 자기들의 자녀들과 함께 살아남아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오.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너희가 내게 속하였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한 사람이 이 모세입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우리 조상들과 더불어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남기십니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분을 따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시고 이루어진다고 하십니다. 오늘은 기억에 관한 말씀들을 모아서 선포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